제가 지금 딱 그날에 겹쳐버려서 얼굴도 너무 많이 붓고 우울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가 기분 전환도 할겸 오랜만에 겟레디미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우 많이 부은 상태입니다. 얘는 제 친구한테 선물받은 피규어인데 오늘은 이어이어 같이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얘를 옆에 두고 촬영을 해보겠어또 이번 한 주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졸업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정말 정말 공부는 두번 다시 하지 않겠다 다짐을 했지만 졸업이 코앞이라 이제 졸업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주는 다시 학생모드로 조립을 해서 한주를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이틀 뒤에 시험이라서 저는 그냥 화장을 하고 공부를 하러 나갈 겁니다. 갈 곳은 따로 없어요. 아침부터 밀린 배송들 다 포장하고 이제 공부를 좀 하러 나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초는 다 해준 상태이고요. 지금 트러블이 많이 올라온 상태라 가지고 컨실러를 좀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유도 그날이 다 와가잖아요. 정말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감정이 호르몬에 지배됐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감정 기복도 너무 심해지고, 그냥 하루 종일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나도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이 혹시 많으실까요? 저 같은 분들도.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호르몬에 지배받으면서 지내다 보니까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또 신기하게 생리가 터지잖아요. 또 기분이 너무 괜찮아. 알수 없단 말이지. 정말. 아 쿠션은 벨르랑코 제품을 사용해 두고 있어요. 진짜 촉촉해서 요즘 날씨에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요즘 사람 도 많이 만나고 싶고 그런데 진짜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요즘 거의 뭐 단절된 세상에서 사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피부를 가볍게 마무리해주시고 오늘은 제가 핑크색 옷을 입을 거기 때문에 좀 핑크핑크하게 메이크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캐트리스 제품을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얘가 색 구성이 너무 괜찮아서 저 화장도 엄청 오랜만에 하는 기분이에요. 오늘은 스피디하게 화장을 끝내주고 얼른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다음은 조금 더 핑크 핑크한 색상을 위에 덧발라줘요. 최근에 너무 먹으면서 살도 한 3kg가 찐것 같아요. 이게 부 느낌도 있지만 진짜 살이 쪘다는 점.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여름에는 살이 빠지고 겨울에는 찌는 루틴인 것 같아요, 저는. 베이스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해주고 키핀터치 제품으로 눈 가운데 부분이랑 끝부분만 조금 해주도록 할게요. 이 색상 진짜 잘 사용하고 있어요. 눈 가운데에 발라주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색상을 잘 이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핑크색 이두 가지 폴로는 언더를 칠해줍니다. 네, 조금. 섀도우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마무리를 해줄게요. 아이라인으로는 끝부분만 살짝 그려주도록 할게요. 엄청 또렷해졌죠? 이렇게 아이라인을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다음은 뷰러. 마스카라는 제가 항상 쓰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해줄게요. 근데 신기하게 진짜 화장을 하면서 항상 붓기가 빠지는 거. 무슨 붓기가 빠지는 과정이냐면. 항상 이렇게 집에서 뭘 하든 다 끝내고 싶은데, 전 집에 있으면 특히 공부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다음은 눈썹을 해주도록 할게요. 눈썹은 그냥 브로우 마스카라만 칠해줄게요. 사실, 겟레드윗미 영상을 화장품이 배송이 오는데 그새 제품을 받고 촬영을 할까 아니면 오늘 촬영을 할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내일 눈썹 문신 리터치 받으러 가는 날이라가지고 촬영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어요. 눈썹은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칠해주고, 다음은 쉐이딩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턱 밑에도 쓸어줍니다. 다음은 코 쉐이딩. 코 쉐이딩 요두 가지 색상만 발라서 해줘요. 저 얼마 전에 제가 교정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찍은 메이크업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봤는데 제 입이 정말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지인들한테 물으면 네가 입이 어디가 튀어나와 있냐, 뭐 혼자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막 그랬었거든요. 저 항상 이렇게 보면 입이 항상 튀어나와 있고 앞니 두 개가 덧니가 너무 심하게 나 있어서 이제 교정을 하겠다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정을 한 케이스거든요. 부모님들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굳이 하냐고. 근데 저 지금 너무 만족하지 않아요. 입도 너무 많이 들어갔고 남자친구가 저보고 이가 너무 가지런해졌다면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너무 뿌듯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오늘 립은 제가 베이스로 항상 사용하는 에뛰드의 떨리고 싶은 베이지 색상을 먼저 발라줄게요. 이 색상 진짜 예뻐요. 단독으로 발라줘도 예쁘고 약간 오버하게 베이스를 깔아주시고 그 위에는 모메의 이 델리 케이 피치 색상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살짝만 발라줬죠?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이 났고 머리를 좀 정돈을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고데기로 살짝만 펴줄게요. 제가 평소에 머리 손질을 잘 못해서 그냥 당겨주기만 하려고요. 요몇 년간은 항상 단발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해서 머릿결이 너무 많이 상해서 좀 가만히 놔둬보자는 라 마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몇 개월이 지난 것 같은데 벌써 머리가 이렇게 자랐어요 여러분 근데 벌써 머리 자르고 싶어서 고민이에요 지인들은 막 자르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뭐한 가지에 빨리 질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너무 질리는 상태인데 고민이 됩니다 일단 제가 똥손이기 때문에 고데기를 잘 못하는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머릿결이 워낙 얇고 관리가 정말 안 되거든요. 너무 많이 상해서. 그래서 그냥 부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고데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머리를 손질하는 게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요, 진짜. 그래서 모자를 평소에 많이 쓰고 다녀요. 오늘 도 모자를 쓸까 했지만 공부하는 날에는 모자 쓰면은 너무 갑갑해서 오늘은 이렇게만 땡겨주는 걸로 봐요 여러분 정말 많이 상했죠? 한편으로는 진짜 자르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길는게또 아까워가지고 조만간 머리 그냥 정리만 좀 하러 가야겠어요. 에센스로 마무리를 해줘요. 엄청 차분해졌죠? 아까보다? 이렇게 머리랑 메이크업 다 끝을 냈으니까 얼른 옷을 갈아입고 나오도록 할게요. 오늘의 OOTD입니다. 상의는 고비 캐시미어 제품이고 제가 평소에는 니트 제품을 즐겨 착용하지 않는데 제가 얼굴이 동그랗다 보니까 니트를 착용하면 되게 부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엄청 얇은 소재인데 불구하고 캐시미어 100% 소재라서 엄청 부드럽고 정말 따뜻해요. 그리고 컬러도 너무 예쁘게 빠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밝으면서도 되게 포근한 느낌을 줘요. 보시면 소재가 엄청 고급스러워요. 근데 다른 것보다 정말 부드럽고 따뜻해서 요즘 추워지고 나서 잘 착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조금 밋밋해 보일 수도 있어서 이렇게 진주 목걸이를 착용해줬습니다. 이 제품을 제가 조거 팬츠에도 한번 매치를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휘뚜루 맛뚜루 입기 너무 괜찮더라고요. 저는 오늘 진과 함께 매치를 했는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컬러감이 예뻐가지고 초본까지도 잘 입게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착용을 해주고 위에 코트를 착용해줄 거예요. 짠! 이렇게 아이보리 코트를 착용을 하고 왔는데 이 제품은 푸시 버튼 제품이고 진짜 평소에 제가 너무 애정하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 패턴이 너무 예뻐가지고 핏이 정말 예뻐요, 이게. 이렇게 기장도 엄청 길게 떨어져서 겨울에 잘 착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입고 공부하러 나가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틀 뒤에 시험이므로 얼른 나가보도록 할게요. 가방은 제가 평소에 짐이 많을 때는 이 제품을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진짜 휘뚜루마뚜루 들기 너무 좋아요. 정말 잘한 소비 중에 하나. 진짜 실용성하고 편리성에서는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집 앞에 카페 가려고 나왔는데 오늘 부산은 진짜 따뜻한 것 같아요 저 지금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도 엄청 더워요 지금 생각보다 너무 덥네요